클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첼하 어, 이제 운동 4개월차입니다 운동 4개월차인데 지금 약간 슬럼프가 온것 같아요 어, 체중도 좀 계속 안 늘고 최근에 좀 눈에 띄게 몸이 좋아지긴 했는데 한 2주? 한 2주 사이로 뭔가 좀 정체된 느낌이 들고 그래가지고 오늘 좀 친구한테 친구한테 부탁해서 나랑 좀 같이 해주라 <웃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이부장님하고 같이 운동을 하러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총 6개월의 기간을 잡고 이제 3개월 반 정도 하고 지금 4개월 차 접어들었는데 아, 확실히 꾸준히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약간 지금 슬럼프이긴 하지만 슬럼프인 걸 알고 있는 게 그래도 다행인 것 같아요 하여튼 이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 친구랑 열심히 한번또 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리부장님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왔어요 같이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유. 저희 슬럼프 극복을 위하여 나도 들란본데 <웃음> <웃음> 뭐라고? 둘다 들란데요 다시 힘내가지고 네잘 해보는 걸로 오케이 okay, 렛츠고 일단 첫 운동 턱걸이 내기 한번 어떻습니까? 아 어제 어제 턱걸이 하고 온 사람한테 <웃음> 턱걸이 내기 제안하면진 사람이 진짜. 밥 사기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okay. 두개있습 12개, 12개. 12개. 맞혹 <웃음> <역시 이거 최고야. 웃음> 아, 네. 네. 고있 아이고. 네, 감사습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웃음> 어. <웃음> 아이거 혀가 깁니다 이거. <웃음> watch the clock ticking off the wall but tonight i'm letting it go spend my coin for sure i'm gonna be myself or i could be someone else no one's stopping me now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It's just what I do when I'm out, so Try not to hold me down Feel alive when I'm in this town Look at those beautiful stars I wanna drive a faster car Nothing can break me, no, no, nothing can break me Lay my troubles to rest Blow the smoke through my c i g a r e t t e 이제 마지막 마무리 운동으로 e l f or I could be someone else. No one stopping me now. I'm gonna skip my brain. 턱걸이 턱걸이 턱걸이 I'm gonna be myself I'm gonna be someone else I'm gonna be myself I'm gonna be someone else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mistakes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mistakes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mistakes I'm gonna skip my breaks I'm gonna make mistakes 오늘 정말 1대1 무선구 인정하십니까? 인정 인정 오늘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목소리> 같이 놀다 가요 100%는 아니지만 뭔가 재밌게 운동했는 것 같아요 오늘 아, 다시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 바디 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6시부터 시작한 아침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기도 했고 운동을 아무래도 3,4개월 하다 보니까 조금 체력적으로 지친 것도 있고 솔직히 목표했던 날짜에 바디 프로필을 제대로 찍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부담감도 솔직히 없지 않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헬스라는 거는 정말 정직한 운동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뭔가 그래도 운동을 재밌게 하고 싶어서 오늘 이부장님 불러가지고 같이 운동을 했는데 웃으면서 운동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모쪼록 다시 <웃음> 운동에 재미 붙여가지고 3월에 바디프로필 찍는 그날까지 좀만 더 힘내봐야겠습니다 타전이가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요 또 운동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제가 또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저녁식사 한번 준비해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흰쌀밥과 닭가슴살과 김치와 양파와 양배추와 이.. 비엔나 소세지를 왜 초점을 잡았네 볶은 식단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음, 아, 와, 아, 와, 아. 아,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 12월 11일 오후 8시부터 12월 12일 12시 직전까지 또 마이크로틴 12월 할인 행사가 있습니다. 아래 더보기란에 제 링크와 할인 코드 이용하셔서 프로틴이나 보충제 필요하신 분들은 할인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는 다시 텐션 올려가지고 운동도 열심히 해서 어쨌든. 연말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더 힘내서 저희 바디 타드앤 바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잘봐타드앤 바디